카페 회원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질문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이메일을 이렇게 매일 매일 회원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니스폰스로 하루마다 매일 보내는 뉴스레 설정하는 법이 있을텐데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메, 이 내용을 매일매일 이렇게 발송을 하는 그런 방법을 문의를 하셨네요. 어, 이 겟리스폰스에서 자동화, 그리고 워크플로 생성해서 이 매일매일 발송하는 방법을 이렇게 한번 자동화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처음에, 이렇게, 그 구독을 했다. 이메일, 메일 발송 자동화. 그래서 처음에 이 가입을 했다는 라 것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어떤 신청 폼으로 들어왔는지. 이메일, 이북으로 어, 다른 캠페인으로 하겠습니다. 어, 테스트 메일, 이 폼으로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하면 이 메일을 발송을 하자 라는 거죠. 이렇게 이 메일은 어, 우리 이 뜨아님이 보내려고 하는 이 추천 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뉴스레터 그리고 어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메일 이북 신청자가 지금 보내려는 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복사를 해와야 됩니다. 자동화 메시지로 복사를 해야 된다. 확인 눌러주면 되고요. 풀어나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구독 신청하고 메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읽었느냐 이 메일을 발송했는데 어 메일을 이렇게 링크를 클릭했느냐로 조건을 잡아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링크 링크를 눌러야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요.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첨부된 메시지 링크를 클릭했을 때 대기를 하겠습니다. 대기 그러면 이렇게 대기를 눌러주면 하루 동안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 대기한 다음에 어 다시 여기로 보내죠. 어 이렇게 되면 반복이 되겠지 반복 메일을 발송했는데 읽었다 그럼 1일 동안 대기하고 다시 발송해라 또 읽었다 1일 일일 동안 대기하고 또 발송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 이 뜨아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요걸로 지금 알려드리는데 만약에 안 읽었다 안 읽었을 때도 그 1일 동안 대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다시 또 발송을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무한반복이 되겠죠 무한반복 무한반복이죠 만약에 이미 내 캠페인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구독이 가입함이 기준이 될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처음에 보내려고 하는 그 메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및 게시를 하게 되면 무한반복의 자동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동으로 ON이 되어 있고요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메일을 내가 보냈을때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등록이 아니라 링크 클릭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링크 클릭을 보내려는 메시지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링크를 하면은 다음 대기, 대기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1일 동안 대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읽었든 안 읽었든 계속 무한 하루에 하나씩 발송을 하게 되죠 참 쉽죠? 시작을 안하죠? 저장이 안되죠? 워크플로우의 시작 조건을 선택하라. 시작 조건이 뭐죠? 시작 조건. 어, 가입하면 시작 조건이 되야겠네요아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넣어야겠네요 어,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결론은 처음에 만든 거 처음에 만든 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요걸로 하십시오 끝.